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메곡간입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와서 실내에서 조금 촬영을 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 가을 그리고 올 초봄까지도 씨앗 있는 것 많은 분들에게 나눔해드렸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것, 나눔해드리고도 남은 것을 저도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파종을 해봤는데 콩나물 시루처럼 올라온 것도 있고, 드문드문 드문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올라왔는지 볼까요? 여기 아주 머리카락처럼 올라온 요거는 히말라야 부츠라고 이야기하는 삼채입니다. 삼채는 제가 3월 30일날 파종을 했는데 벌써 나와서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뭐 100% 발화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나무 씨앗, 땅두룩, 독할 씨앗이 발화가 안됩니다 하는데 3월 4일날 제가 파종을 했네요 여기 트레이에 하나도 빠짐없이 100% 다 발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뭔지 제가 이름을 안 써놨어요 무슨 뭘까 이거는 요거는 어 요거는 어슬이고 요거 어수리가 아닌데 무엇일까요? 자, 요거는 나중에 올라오면 또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개미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취라고 얘기하시는데 미역취가 아니고 개미취. 이것도 발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병풍쌈을 채종해서 파종을 했는데 결실률이 떨어지는 것들은 발화가 안되고 결실이 된 것들은 발화가 다 됐습니다. 병풍사은 발화가 상당히 잘돼요잘 되는데 키우는 곳이 그늘이 있는지 없는지 부엽토가 적당한지 아니면 마사토 땅인지 이런 것을 잘 숙지를 하시고 재배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늘이 있고 바닥에 일반적인 축분비료보다는 부엽터 같은 것을 좋아하는 나물이 병풍쌈인데 낮은 곳에서도 그늘이 있으면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섬숙부쟁이입니다. 섬숙부쟁이가 3월 6일날 파종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요것도 섬숙부쟁이구요. 요거는 제가 흰 민들레를 파종을 했는데 한 4분의 1 정도밖에 발화가 안됐습니다 요것도 어린거는 뜯으면 민들레 종류들은 뜯으면 흰 집이 나오죠 요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여수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채종하셔갖고 보내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쪽에서만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씨앗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탕수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적에 꺾어서 입에 물고 단물을 빨아 먹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쪽에서도 잘 되는지 보려고 제가 발화를 시키고 많은 분들한테 나눔 해드렸어요. 다 발화가 잘 된다고 하시는데 성장해서 옥수수처럼 커질지는 의문입니다. 여기 눈계승마업 누워놓은 건데 눈계승만은 실내보다는 노지에서 훨씬 발아도잘 되고 빨리 올라옵니다. 많이 안 올라왔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마트에서 방풍나물이라고 판매하는 갯기름나물입니다. 갯기름나물도 발아가 무지하게 잘 됩니다. 요거 콩나물시루처럼 올라온 이거는 휴게소 가면 이 옆자리에서 산미나리라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씨앗을 판매하죠. 씨앗을 판매하면서 몸에 좋다고 판매하고 요즘에는 경상북도 청도군인가요? 이거 재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거를 씨앗을 체중해서 밀봉해서 지퍼백에다가 밀봉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얻어다가 3월 8일 날 여기다가 파종한 건데 올라왔습니다. 잘 올라왔죠. 그리고 이거는 무엇일까요? 영남 지방 분들. 부산, 포항, 경주, 대구 이쪽에 분들은 가죽나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참죽나무.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참죽나무. 영남 지방 분들은 가죽나무를 개가죽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엄연히 집안도 다르고 생긴 모습만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참중나무입니다 제가 씨앗을 받아 가지고 여기 보면 씨앗이 단풍나무 날개처럼 요렇게 시과라고 하죠 바람에 잘 날리는 납작한 형태로 생기는데 요게 여기 통통한 요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비비면 이 안에서 얇은 씨앗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발아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귀찮으니까 이게 발화가 될까 설마 하고 여기다가 그냥 뿌려 놓고 상토 덮어 놨는데 발화가 엄청 잘되고 있죠 요거 저희 동네 용인에도 요거 씨앗 잘 달리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발화시켜서 나눔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부각도 해서 드시고 장아치도 해서 드시고 데쳐서 초장 찍어서 바로 숙회로 도 드신다고 하네요 특별한 향이 나고 맛있는 나물인 참죽나무입니다 가죽이 아니에요 저도 자꾸 헷갈리려고 합니다 자, 실내에서는 이런 나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오면 비가좀 오니까 우산을 썼어요. 오수리 제가 그냥 막 흩뿌려 놨더니 이렇게 무더기로 나오는 것 있고 드문드문 하나씩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수리들이 발라가 되면 좀 커지기 전에 뽑아야 됩니다. 뿌리가 깊숙이 박히면 뽑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참당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단기 씨앗 아, 농약상에서 사서 파종했는데 발라가안 되요 하는데 오래되면 발라가잘안될 수도 있어요 미나리과 그러니까 산형과죠 미나리과 중에서는 당기가발라가 제일 잘 돼요 당기갯기름나물 이런 거발라잘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궁이를 제가 씨앗을 여기다가 다 때려 보았는데 완전히 콩나물씨루처럼 올라오죠 궁궁이고요 어수리는 늦게 파종 했는데 드문드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겨울에 11월달 같아요. 11월 한 20일 쯤에 파종한 눈개승마입니다. 상토판에다가 그냥 뿌려 놨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올라오죠. 실내보다는 바깥에서 파종해서 키우시는게 더 발화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가로 1m 새로 한 50cm, 1m에 50 정도 되는, 이건 트레이가 아니고 플랜트 박스라고 하죠. 여기에다 영화자를 그냥 몽창 갖다가 부어버렸습니다. 나눔해 주고 남은 거를 갖다가 부었는데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영화자는 트레이에서도 발아가잘 됩니다. 진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먼지 같은 씨앗인데 이걸 깊숙히 묻으면 당연히 발화가 됐어도 흙을 밀고 올라와야 되니까 엄청 힘들겠죠. 그냥 위에다가 뿌려놓고 살짝만 덮으시면 발화 잘됩니다. 여기는 전호 씨앗이 군데군데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발아되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면 자연적으로 발화가 잘 돼요. 씨앗이 작은 것들은 깊숙하게 묻으면 발화가 돼도 밀고 오는데 상당히 힘들죠. 이것저것 발화시킨거 화분에다가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간 꼼꼼한 사람들이 아니면 영하자나 눈개승마 이런 씨앗들은 트레이에다가 일일이 선호알씩 넣어가면서 파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토판 같은데 또 요즘 스치로폼 버리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다 흙 담아 가지고 거그 위에다 그냥 뿌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같이 비오는 날 흙하고 고운 흙하고 섞어서 위에다가 뿌려만 놓으시면 발화가 잘 됩니다 이렇게 발화 시킨거 저도 조금씩 심어서 맛도 보고 또 이곳에 오는 분들한테 모종으로 나눔도 해드리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서 이거 필요합니다 카톡 보내서 이거 필요합니다 해도 제가 아무나 선뜻 드릴 수 없습니다 판매하라고 하시는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다이렉트 메시지나 카톡 보내지 말고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란에 유튜브 들매곡간 똑같은 이름으로 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들매곡간은 저하고 상관이 없고요. 비공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링크를 따라 들어오셔야 됩니다. 링크 따라 들어오셔서 밴드에서 이 나물이 뭐예요 이 식물이 궁금합니다 이런거 물어보시고 댓글도 달고 서로 소통하면서 씨앗이 생기면 나눔도 하고 나물이 있으면 나눔도 하고 제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니까 밴드에 계신 다른 회원님들도 자기한테 많이 남는 나물은 여기저기 비용을 들여서 나눔도 하고 택배도 보내고 하시더라고요 산에 가실 때 마음맞는 분들도 같이 가시기도 하고요. 밴드에 가입하셨다고 무조건 나눔 하는 것 아닙니다. 밴드에 오셔서 이것저것 나물의 특성도 아시고 같이 소통도 하시면서 댓글도 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가 발화시킨 나물들 또 씨앗 생기면 씨앗들 다 나눠드립니다. 저한테는 이거 심어야 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종해서 발화시키는 이유는 모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기 위함입니다. 나무를 알리고 나무를 알려주는 유튜버가 이런 씨앗의 특성도 알아야 되기에 이런 일도 하는 것이고 모든 것 알려드렸으면 채취해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알려드리는 것이 유튜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절주절 비도 오는데 이것저것 씨앗들의 발화되는 모습도 알려드렸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것 있으면 나눔하고 또 저도 모르는 것 있으면 배우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관입니다.